So 안녕하세요, 서리크입니다 So today I'm shooting a travel video for Sony, Sony, Korea to be specific. I'm using my Sony A7 IV with 24-70, it's Mark 1 n e and uh, 멋진 영상들이랑 사진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그럼 이제 쓴 것대에 이렇게 놓고 룸에 이제 처음 들어온 것처럼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걸 한번 찍어볼게요. 셔터 스피드 50이고 조리개 2.8. 화이트 밸런스 3,700 레코딩 네, 네. 누르고 제가 저쪽에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네. 이런 식으로 찍고 그 다음 바로 어좀더 가까이서 그 모습으로 한번 찍을게요 여기 창문이 되게 시원하게 멋있게 터져 있어서 여기를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방금 24mm 와인으로 찍었기 때문에 다음 샷은 뭐 50mm나 70mm 좀더 타이트하게 할게요 근데 삼각대는요 시루에 서 나오는데 어, 여행 갈 때는 이게 되게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안 좋은 거는 높이가 그렇게 이렇게 높이까지 안 오는 거 그리고 좀 너무 가볍다 보니까 바람이 세거나 할 때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는데 저도 제주도 여행 갔다가 강풍이 한번 불어가지고 아 카메라가 망가진 적이 있었어요 아, 여러분들 은 그러지 마세요 여기 뭐 가방 걸거나 하시면 되니까 보시면 저는 이 지브라를 이용해가지고 노출을 보통 잡고 있어요 지브라 설정은 94로 잡고 있고 이 지브라가 처음에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거를 없어질 때까지 한번 쭉 조절해주고 여기서 살짝만 더 낮춰줘요 한이 정도 네. 인물 촬영을 할 때는 지브라를 53으로 바꿔줘요 이 값을 53으로 바꿔주고 음. 예를 들어서 인물 얼굴에 제일 밝은 부분 있죠 이줄 이렇게 지브라가 없어질 때까지 어둡게 했다가 조금씩 밝게 해주면서 한이 정도 네. 이 정도면은 제 기준에 제일 맞는 그런 노출값. 딱 여기. 이 정도. 오케이. 이렇게 혼자 촬영을 할 때는 일단 가서 컴포지션을 한번 잡고 모니터를 보면서 어, 이게 좀 머리가 딸리니까 살짝만 더 올릴게요. 아까랑 뜨는 것 같이 이어서 여기서도 컴포지션 한번 잡고 혼자 촬영하면 이게 단점이야. 포커스, 메뉴 포커스 잡기가 되게 빠져. 이쯤 하은될것 같은데. 이번에는 그냥 오토포커스에 맡길게요. 어쩔 수 없다. 금에서 오케이. 들어갈게요. 아까랑 똑같이. 오케이. 한번 부티지를 보고. 포크스, 잡아. 아, 포크스가 안 잡혔네. 자, 미이ちゃん에 좀 묻어볼까?俺の体あるじゃん. 응. 모니터 터치して. 빈틈 왔다 응. 오리 응. 오케이. 응. 보니까 결혼물 잘 나온 것 같고, 어 이렇게 하면 한 장면이 제가 원하는 장면이 이렇게 와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뒷모습 조금 타이트하게 그리고 옆모습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은 조금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풀에 착 닿네요. 이거 촬영한다고 미스키가 이걸 한한 시간 정도 기다려서 는 걸. 야해 미스키. 싫어 싫어? <웃음> <웃음> 자, 방금 자다 자미즈키가막 흔들어서 깨우길래 뭔 일인가 해서 봤더니 아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임랩스랑 영상 을 찍어보려고 드라브레 이렇게 <웃음>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화이트 밸런스 5,900, 조리기 2 8 0 시트 스피드 50, ISO 800. 항상 그렇듯이 매뉴얼 포커스로 찍고 있습니다. 렌즈는 50mm 정도, 뭐한 48mm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음. 방금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음. 전철 이거 뭐라니? 음. 혼? 뽕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전철이 오면 대박일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 볼게요 혹시나 올 수도 있으니까 <웃음> 지금 저 멀리서 전차 그거 삥삥삥삥 한 소리 들리고 든요 그냥 서버리면 그냥 서버리면 이게 다 잘려버려요 그래서 자세를 좀 낮춰서 이런 식으로 온다 온다 어떻게 아나 어떻게 하지? 중간으로 가요? <웃음> <웃음> 이제 와인도 다 따서 70mm로 좀 타이트하게 어, 산의 디테일을 망원 렌즈로 좀 찍어볼 건데요 70mm로는 제가 원하는 장면을 잡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이 A7-4는 7K 센서에서 4K로 다운 샘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화질의 저화 없이 4K로 1.5배 줌인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2470을 A7-4랑 결합하면 은 24105가 되는 거죠 1.5배 줌인 네, 많은 분들이 그 저번 영상에서 제가 센서 클리닝을 안 했다고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, 그래서 오늘은 그 센서 클리닝 하는 거 들고 왔습니다. 제가 이건 가져왔는데, 그 액체는 또 까먹었네요. 이제, 유후인에서 어, 아소산을 가는 길에, 여기 너무 멋있어가지고, 제가 이렇게 좀 걸어가는 신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걸어가다가, 제가 중간에 멈춰서 좀 풍경을 보는 모습을 찍을 건데, 걸어가는 모습이 24 와이드, 그리고 멈춰서는 타이트로. 여러가지 앵글을 사용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. 나오면 안되니까 얼른 짐벌샷도록 하겠습니다 으셨다 내가 하이! 니이가이서아맞다 알았어 알았어 고 아? 맞아. 가고 싶 トイレ先行くそうです。見てらっしゃい。はい。これでい時間しいうさん。ここでたるって。ここにという実際 촬영 마치면은 저희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지금 일단 촬영부터 네 아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위로 나와요.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기차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따가 복달 한번 찍어 볼게요.